자, 봐봐. 이러면 이제 안멸 비살기가 만들어졌는데, 안멸 비살기가 이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자, 뭐 때문에? 우리 다이앤의 도발 때문에. 아, 어쩔 t v 되이다 어 어쩔, TV. 어쩔 TV 어 TV. 이살기 어쩔 TV댁. 오, 삼성이다. 엉, 엉. 크레이지 러시아! 빡! 우와, 1만 17만! 17만! 뻔나 17만 13만 붕, 붕, 붕. 자, 그래서 생방이 뭐 렉도 있고, 뭐 예차, 예차 했지만 드디어 구스가 떠올린 아이디어 하나. 바로 이 필살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시나리오 이제 가보자. 어, 켜가 있네. 쿄가 있어서 우리 불을 못 막아요. 불을 못 막지만. 우리 다이이첫 번째 한 장만 써도 두턴 동안 도발이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하게 되는 거지. 두턴 안에 내가 필살기를 만들겠다. 그 전에 우리 다이언을 깰수 있겠는가 필사기 음식 먹고 왔으면 지금 벌써 필사기 만들어진 게 느낌 오나 내가 필사기 음식 먹고 오려고 했잖아 필사기 음식까지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미 필사기 만들어졌다 요거 막으려면 전체 필각이 있는 뭐 그런 거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끝이에요 그냥 The 그냥 End라고 자. 자막 치고 있죠. 지금 빨리 쳐야 돼. 빨리 다이앤을 못 죽이면 큰일 난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이앤이 그렇게 쉽게 죽느냐?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빠크닥 치죠 그러면서 다이앤도 한번 써야 되겠다 다이앤 지금 너무 다쳤기 때문에 흡피를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무때나 이렇게 하면 봐봐 이러면 이제 안매비사기가 만들어졌는데 안매비사기가 이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다 자뭐 때문에? 우리 다이앤의 도발 때문에 요게 오늘 컨셉이 되겠습니다 슉슉슉슉 이지 그래요 막아 마마 임만 슉슉슉슉 자 지금 다급해요 지금 다급합니다 다이앤을 빨리 터뜨리고 어떻게 안매를 치야 되는데 안매를칠 수가 없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딜좀더 멋지게 볼까? 더 멋지게 1인기 조금 스택 좀더 쌓아주고 끝이 나게 됩니다 <웃음> 야 이거 막을 수 있겠니? 엉? 응, 해주고요. 갑니다. 상대방 급해진 거 느껴진다고? 그지, 그지? 어. 마음이 조급해진게 느껴집니까? 아, 어쩔 TV덱이다. 어, 어쩔 TV. 이 필살기 어쩔 TV덱. 더원 형님 필살기까지 만들어졌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컨셉 내가 또 떠올랐거든. 이번에 밥, 하나, 캐릭터 하나 바꿔볼게. 어. 앙, 아스그라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더원형님 자리에 아또 올랐다 사악한 데가 하또 올랐다 여열를 넣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소멸기 있는 애를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두번째 턴에 소멸을 걸면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막까지 치겠습니다 <웃음> 상대가 이제 전쟁필각기가 있는 가아 소멸기 있잖아 소멸기 이게 소멸기가 문제인 거거든 요거는 도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소멸기가 문제인 거라서 그래서 자 요런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일단 좀 때리면서 보호막을 치는 거야 우리는 때리면서 보막을 치는 거야. 그냥 뭐 내가 꼭 참을 필요 있나? 내가 먼저 칠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다. 셔스티폴, 착, 착, 착. 자, 하나는 보막을 거둘 거고, 하나는 이제 딜이 들어오겠지, 제대로. 오, 삼성이다! 앙, 앙! 자, 잠깐만요, 형 쫄았나봐. 인정할게, 형 쫄았나봐, 지금. 형, 쫄, 잠깐만. 있어? 자, 이성 보막! 야, 우리 견뎌야 돼! 자, 스피드 해머! 돌리면서 견뎌. 일단은 치료부터 좀 하고 갈게. 치료는. 야, 진짜 갓킹 삼성 기지왜이 순간 내 정지 왔어. 진짜. 보막 하나 쳤는데도 이 정도라는 게. 보막 한명 걷어졌고요. 우리 다이언 죽을 수 있어요. 자, 안 죽고요. 치료 좀 하고 피살이 만듭니다. 자, 끝났제 어? 끝났지? 야, 야, 끝났지? 각킹아 이마 각킹 자수가, 네, 뭐 끝났잖아도. 참하면서 자, 풀피에 반사파칠수 있겠니, 가킹아? 이거 칠수 있겠어? 안 치면 우리 아멜 필살이 나가는데 칠수 있겠어? 어때, 여러분? 어때? 어때? 어때 괜찮지? 지금 이 정도면. 야, 지금 처먹을 으안 돼죠 이제. 자, 각킹아 야, 안 돼. 그런 식으로 치다가는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열 붐은 온다 해서 부부 옆에 있어서. 어, 본인 안에 있다고 화났네 이러면서 부부 옆에 본인 안에 어. 부부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하필이면 부부 둘 사이에 딱 끼어서 야 나도 단추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다이앤 이제 딜 한번 봐야지 스택이 조금 쌓였어요 4 0만지 쌓였다 자 가봅시다 다이앤 아 크레이지 러시 크레이지, 크레이지 러빡오 17만 크레이지 17만 러쉬. 빡 봤나 17만 14만 탱크인데 요정도 딜 생철이고 지금 세팅 생철입니다 스택 쌓이니까 딜좀 하죠 어머 귀엽다 막, 겁나 귀여운 척했어요 지금 자이번에아또 어, 쿄가 있고요 이제 쿄가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스카디 같은 애를 스카디는 투자를 안 해서 내가 이러는데 스카디는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불붙이주면 진짜 개땡큐거든 이렇게 되면 아 이번에도 여열이두장떴네아 이거 암멜리두장 떴으면 지금 느낌 뭡니까 암리두장 떴구나 아, 붙었구나 자, 일단 어쨌든 앞매 벌써 필살기 4칸입니다. 4칸 상태에서 돌리기 시작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필살기 어쩔 티에 치보세요. 예, 치야 될 거예요. 우리 다이앤못 죽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죽는다, 안 죽는다, 다이앤이안 죽는다. 정말 탄탄합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만약에 스카디 서 있어서 불안 붙었으면 더 탄탄하고 좋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살기를 만들고요. 기절까지 시키겠습니다. 기절. 혹시 우리 다이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빡! 빡! 하고, 안매라, 이좀 가만히 있어 하면서. 다이앤이 뭐 가볍게, 아직 다이앤 스택이 많이 쌓인 게 아니라서 길이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7만원 나온다, 일성으로. 7만원. 봐바박 기절시켜놓고. 아, 보통 봐봐. 200% 데미지에도 하면 2만 이렇게 나오거든? 저는 유틸리언 캐릭터들은. 근데 팍일성 치는데 7만 나온다. 이거 정도면 뭐, 딜도 괜찮지. 자, 기절시켜놓고. 기절시켜놓기 잘했지. 지금. 어? 안맵거 만약에 센거 있었으면 조금 아플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다이앤 옆에 돌큰거 떠있죠? 큰거 많이 떴죠? 이제 끝나간다는 거야. 버프 엄청 쌓였거든? 아 그런데, 하... 끝낼게요, 그냥 다이앤 좀더 보고 싶긴 한데 딜좀뭐 혹시 누가 산다면 살수 없겠지 살수 없겠는데 혹시 누가 산다면 우리 다이앤 딜을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다 죽고요 자 마지막 살아남은 처제리 우리 다이앤 딜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앤에 지금 돌이 큰 것도 있죠 많이 맞아서 지금 스택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고 스택 몇만까지 쌓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딜 33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스택 쌓인거 나쁘지 않지만 많이 센건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한번 봅시다 딜 크레이지 러시파카오 15만 15만 정도 필살기까지 봅시다 필살기까지 빠바바바 딜좀더 쌓아줬어요 지금 쌓인게 37만 37만 정도 쌓였고 버프 3개 떠있고요 풀 풀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풀업은 아니고 그래도 딜 한번 봅시다 땅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 30만? 3명 했으면 90만? 나쁘지 않지 않나? 안메라까 버프 많이 없을 때 전체 필살기가 89만 나왔거든. 지금 다이앤 정도면 89만 나왔겠는데?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자, 계속해서 열초 들어갑니다. 각킹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다이앤이막 단조 좋아서 따라왔는데, 저기 자기 남친이 저기 떡칸에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우리 남친이 세게 때릴지도 모르니까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친 세게 때리지 마라. 헤롱헤롱헤롱헤롱 해롱, 해롱, 해롱, 해롱, 해롱 하고 있습니다. 핀 올라가고요. 뭐 지한테 올리노. 아, AI인 것 같아요. 지한테 올렸어요. 보막 못 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필살이 만듭니다, 바로 밟아야 돼. 스로우가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 느껴집니까? 붕붕붕이 두 턴, 두, 두 턴이기 때문이야, 이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일성인데두 턴이기 때문에. 자, 돌리고 있잖아. 치 봐봐, 이제. 이거 어떡할 건데? 이, 이 사태를 어떡할 거야? 아멜필살이 만들어뒀어요. 어떡할 건데, 이거? 앞 턴에는 보막이 있어가지고 소멸도못 걸었죠? 지한테 랭업에서 이성소멸 걸었는데 소멸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지금 와서 소멸 거네? 어쩔 TV? 자, 지금 상대 카드 지금 금색 카드 내장인거 보이나? 금색 카드 내장인데 어떻게 된다?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이야! 깡크당! 마! 버퍼 아, 좀 없어도 89만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올킬을 거고, 자, 원형님 나오고 계시네요. 헉, 어머나. 오우요요요도번용 필사기. 자 그러나 우리 다이엠 필사기 이지 채우면 어떻게 된다? 필각이 된다. 그렇게 해주고 뭐 기절도 지금 가능하고요. 기절도 가능하고 뭐 남아 돌아 이것저것 남아둔다. 이렇게서 또 예일 필사기까지 만들면서 모막까지 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어 어쩔 TV 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젠민구스가 되셨네요. 어쩔 TV 킹 받는 덱. 왜 이러는 걸까요? 자 필각 있어요 다이앤이 필각까지 있다는 거 파카오 와. 10만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자 이렇게 마무리 야 방금 아멜이, 아멜리 13만 나왔는데 다이앤이 10만 나온 거면 잘한 거 아니야? 탱크가저 정도 하면 잘했지? 뒤로 갈수록 딜이 상당히 괜찮아지는 다이앤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야, 이게 잠깐 호크 토크덱이다. 스카티까지 썼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호크 토크덱을 찌발라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이앤 피스, 첫 턴에 피스, 야,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먹을거야저댁 입장에서 잠깐만 스카디 필각이 있었나? 스카디 필각이 있었나? 내가 스카디 제대로 안쓰고 제끼 뽑가지고 스카디 지금 뭐했더라 저거? 뭔데 저거? 뭐고? 스카디 필각 없지? 끝났는데? <웃음> 아, 안 끝날 수도 있겠다 다이앤금 아직 스택이 많이 쌓인 건 아니라서 마크당 치고요 그래도 어쨌든 어쨌든 치도록 하고 다음 로멜 로메 필살기 로멜이란다 안멜 필살기 준비하면서 나 뭐, 이거 안죽겠다 지금 아직은 어 아직은 어. 48만, 48만, 그래도. 야, 암일 저거 관통기 좀 달아줬으면 좀, 좀 사상 좀 일어났겠는데. 자, 좀비 됐고, 좀비. 자, 괜찮아요. 좀비 뭘로 풀면 된다? 우리 암멜의 필살기로 버프 해제시키 면 되겠다. 암일 필살기 거의 지금 네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나 아직 돌리고 있다, 야. 그 이성으로 써가지고 세턴 동안 붕붕이 돌리고, 세턴 동안 붕붕이. 붕붕붕붕붕붕붕붕. 끝났지? 끝났잖아. 또 어쩔 TV 장면 나왔죠? 오늘의 덱은 어쩔 TV 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쳐봤자 지금 답안 나옵니다. 요런 딜로는 어쩔 수가 없고요 마무리가 되게 됩니. 다. 뭐, 이왕이면 일선 기술 조금 더 써주면서 멋진 딜 조금 더 준비해주고. 자, 이거 뭐. 버프 풀기 때문에 좀비까지 다풀면서 버크둥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 여러분 요덱 제가 보기엔 다이앤으로 다양한 덱들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어, 식으로 덱을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퓨, 빠바박하고 앙, 앙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방금 상대 패스 다이앤이 아니었어? 무슨 거인 둘이 서가지고 말이야 위약감은 줬는데 패스 다이앤이 아니었어?